뭐 시편 말씀은 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데 그렇게 살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이제 통촉하시고 어 심판하신다, 미워하신다 하는 거죠. 로에베소서 3장 4장 말씀은 뭐 우리가 에베소서는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일 텐데, 3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이제 공중 권세 자본자 아래서 에 이제 벗어나서 하늘의 안침바가 됐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늘에. 안침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자라간, 자라간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증인이 되었다. 그 일에 사역자가 됐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늘에 이미,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늘에 올라가 앉아있지만,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그런, 그런 걸 가르쳐 주기에 앞서서, 이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알려주고요. <웃음> 그, 그리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답게,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세 사람답게, 에, 그런 속성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그, 거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정직하게 한, 살아가는 거죠. 가리지 않고요. 속을 다, 어, 내놓고, 정직하게 살아.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것을 말하고 세상의 것을 말할 게 없어요. 거기 참된 게 없거든요. 하늘의 것, 그리토의 것을 말할 때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리를 얘기한다고 할 때는 그리토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성신의 인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 이외에 다른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자기와 관련된 얘기 그런 얘기는 그 참된 게 아니라 거짓된 거죠. 그 안에서 그리도 안에서 이제 자라가면서 그런 걸 누리고 갈때 그게 참된 거죠. 그리고 모든 관계성 속에서 그, 어, 세 사람의 실질을 나타내고 살아갈 때.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주정 간에,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이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행복과 관련해가지고 혼인, 혼인이나 뭐, 자식이나 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수단인데 하나님 수단으로 주신 건데 무지한단들 교만한 자들은 항상 그런 것 같고 자기 자랑 어떤 결혼을 하고 어떤 자식을 두고 어떤 그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걸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니다 네, 9개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시간에 걸쳐서 이제 8개명을 받고, 오늘부터는 143문에서 145문에 이르기까지 9개명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지난번에 왜 8개명에 그 많은 것 중에 마지막 13번째 내용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항복들을 살피면서 그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전의 것을 보면서 보충하라는 거죠. 이제 143문으로 나아가서 구개명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개명 문답 같이 합니다. 제 구개명이 무엇입니까? 제 구개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하신 것입니다. 구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143문과 145문을 통해 살피도록 하고 143문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아, 구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었겠는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이 계명을 주실 때이 계명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법적 체계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구계명의 의미를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해도요, 모든 일이 다 법적인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호족부터 하잖아요. 호족을 안 하면 그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쫓아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특권과 또 책임을 다 하는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서 그 사람의 그 성장과 다 맞물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그, 것이그 나라의 그 어떤 졸립 이념과 관계되어 있고 졸립 목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법적인 문제예요. 세상 나라도. 그래서 사실 가르침 하나, 하나 잘 뱉어도 그게 법에 걸리는 거고요. 길, 길도 잘못 걸어가고, 또, 저, 언어로 폭력을 해도 그걸 엄청, 어, 이제, 그걸로 명예훼손으로도 걸릴 수 있고요. 이, 사, 이 세상에서 일반 법도를 쫓아서 살려고 해도 그 그런 법들이 아주 우리에게 아주, 아주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 국민의 가치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그런 법적인 일들이 중,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진짜 모든 게 법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법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법적인 체계를 만들게 하고 법적인 법치를 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은 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법한 일 불법한 일, 탈법한 일 이런 것들은 참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해산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내리신 게 언약의 개율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지에서 재천명할 때도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법정,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이스라엘 안에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법적인 문제는 왕과 제사장이 그런 역할. 그, 그, 담당하고 그, 하는 거죠. 물론, 선지자는 그것을 감,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웃음> 그니까, 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관련해가지고, 사람이 에, 정직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웃음> 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잘못했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처벌이 없는, 어, 어, 처벌이 필요 없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그 율법을 순종했을 때 복이 나오고,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 9개명은 본래 이스라엘의 법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실 때 증거라는 말은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하여 진술하는 공적 증언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말은 9개명이 법적 재판과만 관련된 개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제143문과 145문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도 적용이 되고 결국 언어를 통한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웃음> 제9개명이 다른 개명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거룩한 세워나 사회를 세워나가는 명령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 법적 관계만 아니라 자연이 좀더 넓게 도덕관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개명의 이런 법적 정신을 잘 배우기 위해서 우선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거짓 증거의 문제를 어,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율법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에 관해 어느정도 알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6장 마지막부터 17장에 이어져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장에서 26장까지는 각종의 율법들의 모음이에요. 그 중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 16장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집화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들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먼저 각성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두라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당연히 성에서 지파내에서 일어난 법적 문제를 다루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성의 지방재판관들을 주었고 또한 그 위에 상급재판관들도 있었습니다. 신명 17장 8절로 13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을 때 서로 피를 흘리,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이 하고 이, 이뭐 꺼리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천자이라 그러는데. 천자야고 내 하나님 여호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음. 이각 지파에게 이렇게 재판장이 있고 유, 유사들이 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나라 아, 아, 안에 살 조, 가치가 없어요. 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음. 성 중에서 발생한 송사 가운데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경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 즉 성전 세울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그 송사를 위임하라 하셨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상급 재판관이고 또 제사장 아닌 일반인 가운데 재판관들이 있어서 함께 어려운 송사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 풀지 못해가지고 왕한테 갖고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할수 있죠. 아무튼 이런 이 상급 재판관들을 언급하면서 모세는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특별히 주의합니다. 상급 재판관들이 율법을 판결했 율법을 조차 판결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고 만일 그들의 판결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재판관들이 다룬 사안 자체는 사형 받을 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사안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거부하면 사형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권력을 무시하면 사형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세상 나라에서는 지금 뭐 공권력이 진짜 뭐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그냥, 저, 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행범들 그렇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공권력이 무섭습니다, 사실. 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게 무시하면, 그, 하나님 세우신 그 질서를 다 무시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신약적인 표현으로 출교죠. 이게 사형이, 구약의 사형은 신약의 출교예요. 출교 뭐, 여기서 출교되면 다른 교회 가지. 그거는 출교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출교는 사형이에요. 사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사형. 이는 상급 재판관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법을 높이는 것입니다 재판관 개인에 대하여 혹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가 판결한 하나님의 법은 승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자의 즉 주제넘게 행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재판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법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 법을 판단해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상급 재판관 제도를 언급하고 또 왕직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음. <웃음>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 뽑아 세우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직, 수평적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그 수직적인 관계 중간에 들어오는 게 이제 직분자들인데, 그 직분을 그 하대하고 우습게 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일반, 일반 세상에서도 자식이나 뭐 이렇게, 직위에 나가면, 세상에서 명예로운 직위에 나가면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주의합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덕성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게 그게 이제 안 바뀌면 심각한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 주변 열국같이 왕을 세워야 하리라는 뜻이 나면 왕을 세워도 좋다 하셨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이 왕이 최고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철저히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우면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왕은 왕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법적인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왕은 자기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왕은 여호와의 종이고 율법 아래서 섬겨야 합니다. 이방 왕들이 내 말이 곧 법이라 주장하던 것과 철저히 대조화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법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보다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했을 때 단호하게 징벌를 받았잖아요. 징계를 우리가 뭐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제사장을 상급 재판관으로 삼은 데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어,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앞서 지방재판관에 관한 부분을 읽었는데 그 아래로 그들이 행할 일이 밝혀져 있습니다.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에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 아세나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라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이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장로들이 이제 심방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는데 장로들이 신방하면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습니까? 가정에 이런 우상숭배의 일들이 없나, <웃음> 세상을 추구하는 게 없나, 그런 걸 살피는 거죠. 사람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하고 고의적으로 그걸 추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고의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웃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 뭔 남의 일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탐욕을 품으면,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자식 교육을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뭐, 뭐, 한번 그럴듯하게 해보려고 하고, 예? 그다 우상이거든요. 그런 게. 하나님 나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반 학문도 공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그 기술도 배우게 하는 건데 그냥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무슨 목표가 돼고 그걸 아, 아무도 저기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독려를 한다. 그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는 진짜 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그냥 직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웃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과 통했으면 다 됐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질서를 무시하고 그가참 그러니까 교만하고 악한 겁니다 그럼 혼자 뭐 집에서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지 뭐하는 교회를 나옵니까 <웃음> 첫째로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 하시고 제사를 법대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헌상도 눈먼 거, 저는 거 이렇게 병신들 이런 것들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정신을 담아서 헌상도 해야지, 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바로 서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 중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고발이 있으면 그 일을 자세히 살펴서 고소 내용과 일치할 경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했습니다. 온갖 문제가 법적 사안이 될수 있을 텐데 이 점을 명시한 것은 이 일이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행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바로잡지 바로 아니한다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서지 못하고 거룩한 사명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금 읽은 말씀 끝부분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은 죄인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종종 보는 그런 소위 함정수사 같은 것을 해서 증거로 사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거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마 오늘날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과학수사가 불가능한 시대이니까 이런 방법을 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 때만은 문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증언이 송사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거로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이 먼저 손을 대도록 해서 함부로 증언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웃음> 물론 위증인 경우에는 그가 처벌받게 하려 했던 것과 똑같은 형벌을 당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뭐 고문이나 뭐 이런 거 없죠 에? 거짓말하는데 너 거짓말하지 고문해가지고 강제 자백을 하게 해서 짜맞춰가지고 범인을 만들어서 이제, 징벌을 하지 않는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 이춘재라고 하는 화성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여덟 번째 살인인가? 그 살인범으로 잡혀간 사람이 최근에 무죄로 풀려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문 때문에 막,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그냥 했다고 하고, 그냥 거기 사인 해가지고, 그, 조서를 꾸몄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재판 때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무기징역인가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춘재가 잡히는 바람에,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그게 드러났잖아요. 참, 이게 불이한 거예요. 그럼, 강제로, 사실, 열 도둑을 잡으려고 한 사람의 의인을, 그, 잡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도둑을 잡으려고 열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참, 그참 악한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공문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웃음> 나중에 드러나면 이제 동일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소시효만 지나가면 아무 처벌도 안 받아 그렇게 공문을 했던 사람.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전에 이근안이라고 고문 전문가가 잡혔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목회도 못하고 이제 관뒀는데. 응. 그런, 그런 일들은 뭐 사실은 공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응. 응. 신명기 그 19장, 16절로 19절을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함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냥, 무슨, 몰아가지고, 당신 그런 거아니야 하고, 뭐, 직분자가 됐든지 아닌지 뭐, 막, 그냥, 범인으로 막 때려버리고, 항의를 하고. 이건 참 무법한 일인 것이에요, 사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느 면으로 보든지 거짓 증거하는 일은 이스라엘에게서 해 두려운 일입니다.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소유를 해치려고 거짓 증거하는 일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 증거에 의하여 의인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일을 알고 있습니다. 나보시 그랬잖아요. 아합대 나보시. 혈왕기상 음. 21장 13절로 14절 때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이세벨에게통보하기를 나벗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웃음> 이게 아이그 땅도 많은데 그나보의그 그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자기 나물밭 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 나물밭 해먹을 그그러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머리 끙끙 앓고 있는데 또 이세벨이 와가지고 그걸 거들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처리한다고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또거기 비류들 비류들 중에서 꼭 뽑아가지고 꼭끼리끼리 노는 거죠 이제끼리끼리 놀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 안해? 저저 사람 이건 그러니까 왕 앞에 정치적으로 잘 보이면 잘 사는 잘살수 있으니까 같이 끼어서 당신도 그렇지 하고 와서 그렇게 말 말하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벌건 대낮에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면전에 거룩한 법적 제도를 악용해서 의인을 죽였으니 어찌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비록 여로보함의 악행으로 제사장 나라로 서나가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만 이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르러서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입에 올리기가 부끄러운 지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향하여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내딛고 마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그래서 감독관으로 뽑혔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열 지파가 지지할 정도의 그런 그 정치적인 수완과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대다수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그걸 맞춰주는 존재였잖아요, 여로보암. 근데 사실 그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던 것이고, 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 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등불을 끄시지 않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가, 그리고 또 유다를 통해서 왕이 오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쪽으로 흘러가게 했죠. 유다가 더 나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올라 올리바, 그 저기 그걸로 그 말씀할 때는. 이게 그 남쪽 유다가 똥무은 개고 북쪽 이스라엘은 겨무은 개예요, 사실. 근데 더 손가락질했잖아요, 남쪽 유다가. 사실 북쪽 유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언약의 주류에서 배제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그 영적 아이스라엘 나라를 그 그림자로 나타낼 존재로는 아직 그 존재.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그, 그들이 돌이키도록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보암 때부터 그, 유사 종교의 모든 내용들을 11상 12장에 보면 다 끌고 오잖아요. 끌고 와가지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성직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고 또 날짜는 마음대로 저기 절기는 바꿔가지고 성전은 또, 예루살렘으로 정적으로 못 올라가게, 베델과 단에, 그냥, 저 제사 지낼 만한 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쭉 이어가다가, 아압때 와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세벨이 에알의 그, 제사장, 그, 이방 제사장의 그, 저기, 딸이었잖아요.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고 나서는 여기 공식적으로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를 끌어들였잖아요. 그걸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뭐 풍요의 신 아니에요.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건 세상의 사상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아주 공식적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 그런 그 껍데기로서의 왕 그런 존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의인이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나라가 언약의 주류에서 벗겨났지만 그 기업을 지켜가려고 나머지 하고 있었는데 그걸 취해버리려고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그리고 거짓, 거짓된 존재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내 이웃에 대하여. 조금만 더 하고, 143은, 그, 첫 번째 내용, 정도까지만 하고, 오 하겠습니다. 음. 내 이웃에 대해. 바어 말씀드리면, 이 개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조아서 서로 진실을 말하여 거룩한 사회로 서 나가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내 이웃에 대하여 하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제 5계명에서부터 제 8계명도 모두 1차적으로 내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 아닙니까? 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규율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0계명은 처음으로 내 이웃이라는 표현을 제 9계명에서 사용합니다. 물론 이웃이라는 표현이 제 10계명에 다시 나옵니다만 제 9계명에 처음 나왔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네 이웃은 물론, 하나님의 언약안에 함께 참여한 동족으로, 동족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범위가 모세 시대 때부터 좀 확대돼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을 보면,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웃음>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미 이용하니라. 이스라엘도서 똑같이 무할레자에서 할레자로 부름을 받은 거고요. 객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그 따뜻하게 대하라고 하는 거죠. 레유기 19장 18절을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셨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자기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어, 주님께서 내유웃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었습니다만, 주셨습니다만, 이미 율법에서도 동일한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그것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천하만민인데 시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웃음> 그러므로 제구개명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진실을 말아요 거룩한 사회로 서 나가라 하시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따뜻하게 해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또 교회 안에 들어온 또뭐 하찮은 사람들도 다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없고 못 배우고 에? 뭐 음. 명예도 없는 사람들. 이 언어를 보면 알아요. 이게 세상 지위 있는 사람한테 가면 아주 모든 격식을 다 갖춰서 말하고, 이 자기가 하대할 만한 사람 앞에 가면 말막막해 버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말을 따뜻하게 하지만, 진짜 홀수할 수 없어서 여기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국지적으로, 요, 요, 우리 가족, 나, 뭐 요, 요거, 우리끼리만 잘, 잘 먹고 잘 살자. 그건 깡패, 깡패들도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사회는 보편적인 사회입니다.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제 9개명이 명하는 것, 143문. 같이, 이제 이것도 13가지예요. 13가지인데, 같이 한번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9개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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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평판 얻기를 좋아하고 힘쓰며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변화하는 것과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과 무엇이든지 진실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명예에 속하는 것을 궁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법이 그 죄가 드러나가지고 재판에 계류된 게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래서 그 피의자가, 피의자의 세상법으로도 그렇잖아요. 피의자의 명예가 그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확정되기까지는 보호해줍니다. 철저히 보호해줘요. 일반 법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가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찍어가지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끌어다가 거기 있다가 자기 편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단에게 속는 거죠. 첫째, 사람 사이에 진실합니다.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증진하는 것. 팔개 명의 명하는 것이 모두 13가지로 상세히, 상당히, 그,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첫째 항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소위로도 77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구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계명에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신시키라는 것이죠. 특별히 증언할 때 그리하라 하는 것죠 특별히 증언할 때 그리하라는 표현 외에는 대동소이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위해서 진실을 말할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어, 이거, 이거 읽음, 본문 설명하면서 말한 거잖아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사람의 얘기를 안 하고 세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기를 뽀기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뭐, 그런 말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강설 때도 봤잖아요. 자기가, 해침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해요.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만 말을요 내가 참 주님을 믿는데 억울함을 당했다. 뭐 그런 얘기 안해요. 세상은 그렇게 뭐, 생겨 먹었으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했는데 우리가 함께 지체로서 이루는 몸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 몸에 관하여 바울 사도는 에베소스 4장 조금 위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리토께서 머리시고, 그리토와 연합된 교회가 그리토의 몸이며, 우리 각각은 함께 그 몸의 지체입니다. 사도는 이 몸이 자라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웃음> 사랑 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 그는 머리는 곧 그리토라.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사람의 재료로, 이 세상의 재료로는 아니죠.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 했는데 참된 것을 말하여 사랑 안에서 진리, 진실을 말함으로써 교회는 그리토에게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토의 몸답게 거룩한 사회로 서서 그리토에게로 자라가려면 지체들이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그저 어떤 도덕적 의무를 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은 도덕적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뜻도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의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이 도덕적 의무가 지장하는 목적이 실로 중요하다 그 점은 조금 전 읽은 말씀 조금 밑에 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까지.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진리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참된 것을 바라. 외모를 자랑하면 안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